아마 농구 최상급 플레이어들의 초접점 승부. 첫 번째 경기에서 이이성을 압도한 윤성수. 그리고 민첩한 파워의 조영준과 헤비급 파워의 이동민의 대결. 크록스맨 토너먼트 4강 레이스 그두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우승은 저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지 지금 저기 상대 선수는 사실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 누가... 무섭고 그런 거 없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선출로서 이번에는 정말 농구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제가 즐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서지 모르겠어요 뭐 정화될 수도 있고 윤성 서 선수 누가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김현준 코치보다는 그래도 좀 힘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트 공격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자리를 일단 마련해 준헌텀 측에 전 진짜 감사한 말씀을 표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네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장들이 많아지면은 아마추 농구의 풀뿌리가 좀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 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조영진 선수 볼부터 하겠습니다. 1대 0. 1대 0. 1대 0. 1대 0. 어... Oh. 아아.. 일단 일단 아래 이팅 파이팅! 아! 보인잘세요잘맞으휴 주는 줄략을고 그랬더니 휴술다 됐네요 조금 타이타임 붙어보겠습니다 오. 오. <웃음> 와실 박스야 이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j a n 아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아 조금만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사치예요 사치. 오! 오! 오! 아! 오! 비싼 전략으로 체력 싸움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17점이니까 체력적으로 한번더 무조건 슛을 좀더덜 주겠습니다 남았을 텐데, 남았을 텐데. 남았을 텐데.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잡지 저걸? 好。哦。 스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자. 어, 감당이 안 되네요. 전가드고 포워드니까 체력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하네요. 예, 네. 네. 이겨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뒷모습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자 딸이랑 아빠 앞으로 더 농구 열심히 할게 어아 여보 조용이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전쟁이고 남은 소감은 결승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웃음> 수고했습니다. 네? 네. 투표하셨잖아요. 선수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한 표씩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표로 나오셔서 슛을 하실 거예요. 여자분은 자유투, 남자분은 3점 슛. 거기서 1등하신 분이 만약에 윤성수 씨 대표분이다. 그러면 아까 21분 계셨죠? 그 21분한테 선데이 버클럽 만원권 식사권을 다 드립니다. 33번. 3번입니다. 3번. 15번. 15번. 17번. 조영준 선수고. 역배에 걸었던 이희성 선수. 이희성 선수, 네. 어. 그리고. 이동윤 선수. 이동윤 선수, 윤성수 선수. 이렇게. 이쪽 분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조영준 선수, 조영준! 자, 역배! 이희성 선수! 아이고! 이동윤 선수! 오! 오! 어. 자, 자, 이쪽으로 오세요. 골미 슈트 하겠습니다. <웃음> 물 낮추시고요. 여기서 점프를 같이 뛰면서 팔을 쭉 뻗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더 세게 던지시면 돼요, 더 세게. 아이고, 아이고. 네, 차, 차. 천장 또 맞추실 것인가? 오, 자 가자! 가자! 오, 맞아. 오. 나이스! 예! 아직.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윤성수 남았습니다, 윤성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더 이... <웃음> 여러분 유... 오케이 <웃음> 이동윤 선수 뽑으신 분은 다 썬데이 버거 아두 명이 에요데이 버거 세살 정도 됐고 아조형준